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주기도문을 읽으면서 멋지게 등장하는 기사 악마에게 신의 이름으로 심판을 거행하려다가 아버지 곁으로 보내지네요 오늘은 아내와 결혼기념일이라는 이 남자 재산날이 됩니다 이때 등장한 귀요미 길을 엄청 헤맸던 이 귀요미는 급발진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네 아직 주인공은 등장하지 않았는데요 이들을 모두 장난감으로 여기는 오늘의 주인공 심야의 탑 주인이자 장난감의 등급을 가리는 감별사바프메트입니다 심야의 탑 꼭대기에서 문을 열고 도전해오는 인간들을 장난감 마냥 혼내주는 바포매트 그런 그에게도 큰 고민이 있었는데요 새로운 장난감이 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자신의 운명 따분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가 늘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급발진 분풀이를 하던 중 전화벨 소리가 울리고 장난감이 두고 간 스마트폰에 관심을 갖던 순간 한 머저리가 나타나 뚝가 쳐맞고 바포매트는그 머저리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물어봅니다 점점 인간의 물건에 관심을 갖게 되는 바포매트야 그, 그건 나줘장난감들의 세상을 알아갈수록 점점 그 세상이 궁금해져 갈망이 커지는 그때 나 줄나 강력함을 뽐내며 나타난 한 남자 바포메트는 직감적으로 이 녀석은 강하다를 느끼며 결투를 벌이게 됩니다 싸움을 할수록 바포메트는 이상한 감정이 들게 되고 그 감정은 부러움 감정이 동요된 바포메트는 강력한 남자에게 점점 밀리게 되고 패배를 직감합니다 그러면서도 점점 인간이 되고 싶다는 욕망이 커지게 되죠. 결국 바포메트는 패배했습니다. 멀어져가는 인간을 보고 있던 그때 폭발음이 들리고 탑이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진 탑에서 생존자로 보이는 한 남성이 나체로 서있는데요. 네 눈치 채셨겠지만 이 남성은 누구보다 인간이 되길 간절히 바랬던 바포메트가 최후의 순간에 강력한 남자의 심장을 뺏어버리고 결국 인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스스로 인간이 되고자 한바포메트의 이야기 네이버 웹툰 보스여슴입니다 네이버 웹툰 보스였음은 11월 23일부터 매주 목요일에 연재를 시작한 따끈따끈한 신작 웹툰입니다 원티드 이치 마인을 연재한 럭스 작가님의 작품이고요. 인간은 다 죽여야 한다는 마인드를 가졌던 바포메트가 스스로 인간이 되어 인간 세상을 살아가는 이야기인데요. 아직 6화까지밖에 공개가 되지 않아 내용 부분이 다소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처음부터 먼치킨 캐릭터로 나오지는 않는데 조금씩 능력을 찾아가면서 먼치킨이 될것 같은 약간 그런 뉘앙스를 풍기기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웹툰을 즐겨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새해 첫 시작은 보스였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23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